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 때문에 오해도 많고 팔도 많는데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것의 부제는 모두가 싸움은 사랑 이야기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싸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Um, 제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폭력과 학대와 이런 갈등을 좀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수업을 통해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사람 사이의 갈등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 이겨서 끝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관계 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동료든 뭐 친구든 부부든 관계 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쓰러지면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 안에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싸움의 패턴을 이해하고 싸움의 반응을 이해하고 증폭시키지 않고 싸움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돕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화라는 감정이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화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싸운 후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 이것까지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싸움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이해하면 이게 정말 싸울 것인지 참을 것인지 빨리 끝낼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라 생각을 해요. 싸움은 이게 이제 수평관계에서 싸움이 있고 수직관계 싸움이 있고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서는 수평이었다가 수직이었다가 막 엉켜있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좀 단순히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싸움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해볼 수 있는 언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구와 회피인데 이거는 오래 지속된 관계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에 굉장히 흔한데 아니면 오래된 직장 동료 뭐 이런 관계가 아, 흔한데 아까 같은 경우는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반복이라면 이것은 돌고 도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라 느껴져요. 한 사람이 계속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어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에서 조금 따져보고 이거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라 욕을 합니다. 상대방은 돌아서요. 아유 뭘 그거 갖고 그래 그럼 넘어가. 처음엔 이렇게 시작되는데 요구를 더 하게 시작해. 아니 이게 넘어갈 일이야?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것좀 얘기 좀 해보자.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럼 해피형은 너또 그러냐? 하, 지겹지도 않냐? 이세 가지 유형에서 특징은 함께 추는 춤이라는 거가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이두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추는 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망은 한 명만 멈춰도 멈출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억울해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멈춰야 되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려면 그 안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바깥에 나서 보자면 이 패턴을 멈추지 않고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싸움은 이 싸움을 증폭시키고 유지시키고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란 걸 깨달으면 그 사람하고 이겨서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서 벗어나옴으로써 자유로워지면서 싸움이 끝납니다. 이두 가지 싸움을 구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갈등 싸움을 주로 하는데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능력은 생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나의 모든 힘을 향해서 싸우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냥 말다툼하고 있는 뿐인데도내 내 어떤 나의 존재를 걸고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싸움을 너무 크게 해요. 갈등 싸움은 갈등을 키울 수 있지만 나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관계를 끝내게 할수 있지만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갈등 싸움을 잘 하고 난 친구는 정말 정말 찐 친구가 됩니다.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으면 그광대가 굉장히 깊어져요. 싸움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싸움의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잘안 돼요. 여러분 싸움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깔끔하게 끝나질 않아요. 나,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뒤통수 치고요. 뒤에서 칼 꽂고요. 밀었는데 기분이 안 좋고요. 아, 내가 너무 세게 밀었나?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죄책감 생기고 너무 복잡해져요. 싸움의 목표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준 상처를 되돌려주겠다. 복수? 어잘 모르겠어요.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알려준다? 이것도 어려워요. 사과를 받아낸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인 즉슨 잘안 돼요. 나는 나의 행동만 바꿀 수 있을 뿐이고 남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내가 참여하고 있는 패턴의 일부분을 바꿀 뿐이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게끔 하려고 노력한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낭비하실 수 있으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알려주려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싸움이 아니어도 정말 기분이 좋은 상황이어서도 정말 우리가 아주 그냥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도 어려워요. 근데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지사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감력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 공감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공감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 역지사지가 언제 안 일어나냐면 내가 위협을 받았을 때 내가 공격받았을 때 나는 어 모든 에너지를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한 데 쓰기 때문에 역지사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내가 싸움을 거는 사람이라 싸움을 걸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때 이제 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한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공감하고 그 사람의 상향을 이해하는 이 능력이 매우 매우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울고 있고 나저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제가 나한테 한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 막 울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로 와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지길 바라는데 이렇게 잘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싸움을 잘하는 거를 보고 잘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하면서 어른들이 싸움을 제대로 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이걸 뭐 봤어야지 배우죠. 또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또는 친구들이 서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제 누가 널 때리면 그냥 참아 참는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배운 사람 있고요 또는 어 누가 너 때리면 가서 때려 엄마 아빠가 뒤에 있어 가서 때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나요 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싸움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세우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싸움은 어른들의 싸움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어떻게, 이럴 때는 참을 수도 있어야 하고 어떨 때는 공격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떨 때는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배우게 아니라 통틀어서 참아 또는 통틀어서 가서 때려를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싸움이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싸움의 기술을 치료사이고 예술가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폭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폭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갈등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이 없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맞춰보는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맞춰보는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의 싸움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싸움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게 되어 살다 보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싸움의 목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갈등의 구조를 깨닫고 그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싸움의 패턴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이 패턴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는 나의 진실을 말하는 것. 하지 마. 이것도 나의 진실이에요. 어 여기까지야 난 너와 상대하지 않을 거야 어떤 나는 이렇게 어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어 뭐 이런 것들 나의 진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는 나에 대한 존엄성의 표현으로 그니까 그 사람 너가 싫어가 아니라 너가 정말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어 나는 여기까지 나를 보호할 거기 때문에 오지마 즉. 여기까지 너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고 말하는 것이 싸움의 목표가 될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싸움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리를 말하고 나의 진심을 말하고 나의 경계를 밝히고 어,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싸움을 통해서 뭐좀 친구랑 싸우면서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풀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어, 거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